쇼케이스 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논 쇼케이스로 보여줬던 세나2 드디어 18일 정식 오픈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식 포럼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풀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기기의 최소 사양입니다 애 플레이어 같은 경우 지원을 한다고 했고 현재 사전 설치까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버의 경우 통합 서버로 진행된다고 하니 서버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는 기존의 세나처럼 진영을 형성해서 전투에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각 캐릭터별로 타입이 존재하며 공격형, 방어형, 만능형, 사수형, 지원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사수형은 원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원형은 서포터, 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능형이 뭔지 궁금하실텐데 공격과 방어 두가지 역할 수행이 가능한 캐릭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아일린이며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녔기에 맞는 캐릭터들을 잘 키우면 딜탱 다 되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캐릭터는 총 4개를 들고 가면서 해당 진영 배치에 따라 다르게 버프를 받을 수가 있네요 게임의 진행은 메캐스트로 통한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합니다 어느정도 진행 후에 단계별로 무한의 탑, 방치형 필드, 성장던전 결투장, 레이드 등이 열린다고 하네요 시나리오는 9장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한의 탑은 1층부터 1층씩 도전하는 형식으로 각 층마다 보스보스터가 존재해 클리어 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 영상과 성장에 필요한 재료가 나오는 곳이네요. 방치 필드는 오픈필드에서 몹을 처치하고 보상을 얻는 어, 그런 컨텐츠입니다. 입장 시에 지도라는 재화가 필요하며 필드의 보스들은 도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MMORPG와 좀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결투장에서는 일반전과 경쟁전으로 나뉘게 되고 일반전은 랜덤 매칭을 통한 무작위 결투 경쟁전은 티어가 있는 결투입니다. 결투장 보상으로 얻는 토파즈와 결투장의 증표 또 두개로 장비 강화재료인 강화석과 높은 등급의 장비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장신구 중에 벨트가 있는데 결투장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벨트의 경우 공격력과 방어력, 생명력 등의 옵션을 지니고 있네요. 과연 이게 랜덤으로 어, 수치가 나올지 아니면 고정 수치일지는 어, 내일 직접 오픈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외 토파주로 전설용웅 소환권과 장비 소환권을 구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티어는 브론즈,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챔피언 이렇게 구성되어 보이네요. 레이드는 싱글 레이드와 멀티레이드 두 종류가 있고요 컨트롤과 멀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싱글 레이드는 다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멀티의 경우 파티를 통한 개인 컨트롤이 요구되는 보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보상도 싱글 멀티 서로 다르게 되어 있겠죠 아 전투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직결 버튼과 용인 조작인데요 직결을 통해 현재 내가 플레이 중인 캐릭터한테 나머지 3명의 캐릭터가 따라오도록 할수 있고 이 직결 버튼을 비활성화해서 플레이 중인 캐릭터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영웅의 조작은 오른쪽에 초상화로 눌러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레이드같은 컨트롤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네요 그리고 펫이 존재합니다 아 문제는 펫도 스킬이 있어요 펫에 따라 보호막, 부활, 상태이상 해제 등의 효과가 있는 펫도 있는데 어, 이게 PVP에서 자동으로 발동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PVE 컨텐츠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투력차가 조금 나더라도 보스 클리어 등에 도전해볼 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나2의 대표적인 시스템과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식 오픈 후에 성장이나 전체적인 게임의 느낌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